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오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카오에 대해서 정말 생소하잖아요. 사실 마카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두 친구와 함께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하는 시간. 니이즈어 이시야마. 예, 2 1세이러 Sabrina. 아? 리 구동할 수 있나? 我广东听不懂我现시是大学生我的名字叫는凯你们可以叫我 s 학생 那我问你一下你喜欢韩国吗喜欢啊喜欢什么方面歌手或者是综艺方面的吃的东西也是很喜欢吃的吃的什么比较喜欢呢嗯韩国的看赚钱的哦你看这样你怎么会说韩语啊一点点啊欢韩国的什么明星拜拜还有呢拍报告拍报告哦拍报告讲讲拍报告讲你太冷清<笑> 아니 내가 잘 알지. 아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한국麼你한국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什麼你講 카루스키. 뭐 비자 신청 부산. 왜 什麼?因為那你比較我有情味,跟澳門很像,所以比較想釜山.那所謂的話,你覺得比較喜歡去哪里的?홍대의 터줏대 같아. 어? 젊은 사람 한국어도 아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사실 좋아하니까好啊好홍대 계속 말해 봐요. 왜냐면 막 카오에 그런 비슷한 곳에 없어서 처음 홍대 갔을 때오 완전 다 신기한 느낌 나도 신기해 요 지금 <웃음> 홍대가 뭐가 신기해요 어떤 부분? 음 그냥 나이 그냥 술아 나이트 나이트 <웃음> 나이트 <웃음> 술 먹는 것에 생각보다 소, 조금 많아요 홍대 처음 갔을 때오왜 사람들이 거의 셀프 다시까지어 가는데 그런, 그런 게 신기해요 어, 한국 진짜 잘해요 그도 대박 나뭐어보니깐이이 유명을 한국 有啊有我有去过韩国有去过跟他差不多的就是文弘大首尔大弘大弘大然后明洞明洞然后梨大那些观光的地方除了首尔以外还有去过哪里呢我有去过釜山釜山我看很多人都喜欢去釜山啊对釜山的哪个方面比较喜欢我喜欢他们的方言方言对 오우, 제가 잘해 아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문어 어, 방문어 그런거 아이가 그런거 아이가 오, 발음... 아니구나? 어떤거 듣고 싶어요? 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사랑해 사랑해 오, 사랑해 한국 왜 이렇게 잘해요? 저는... 배웠어요 아니, 둘다한국 너무 잘해 아니, 이 정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조금 할줄 아는 건만았지 한국어 디서배운거예요 저는 마카오에서 한국 음. 다녔어요 3아 음. 마카오에도 한국어 학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음. 아니 그러면 거기서 3개월 배우고 지금 이 정도 하는거예요 드라마 보고 그런거에요 저도 똑같은 학원 다녀오리 어, 똑같은 학원 다녔었어요? 네 똑같은 선생님이 따라 아 똑같은 선생님이? 네. 어, 그 선생님이 잘가르치라나 <웃음> <그럼> 마카오 사람들 <웃음> 한국어 많이 할줄 아나요? 젊은 사람들네 네, 네. 조금씩 네. 왜 그렇게 좀할줄 아죠? K-pop 때문인가 봐요. 음 K-pop 때문에. 막 한국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 그런 거잘 봐요. 드라마 이런 예능, 런닝맨 같은. 드라마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다할줄 아는 거예요? 막할줄 아는 정도 는 아니지만, 근데 음. 알아. 음이 정도로 할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너무 자신감. <웃음> <좀>. <웃음> 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다 알아들어 신기해 진짜 욕까지 <웃음> 다 알아. 아, 알아요? <웃음> 아 욕까지 다 알아요? 욕한번 해줘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요 내가 피처이 해줘요 해 하면 욕한번 해줘요 는 여성이에요 는 사람은 욕같지 알아요 마카오 사람들이 광동어를 쓰잖아요 근데 표준어를 잘 하나요? 거의 반반? 반반?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아, 네, 다 알고 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표준말을 좀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 중학교이나 아니면 소든데 이미 배울 것아 표준어를 따로 배워요? 네, 네. 그럼 광동어는 평상시에 쓰고 네. 표준어는 학교에서 배우고 음. 네 음. 일반적으로 마카오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사람들은 다 한국은 소... 에 <목소리도> 따라 <목소리도 나라>. 음 <웃음> 잘생긴 오빠이랑 그런 거입는 <목소리도> 이미지가 있어요. 있어요. 오케키 큰... 크고 잘생긴 오빠? 네. 패션도 다. 어 저는 어때요? 오 <웃음> 어, 네, 그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너무한 <말은> 거 아니야? 저흔 <웃음> 이상. 어, 평균 이상 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어. 어 <웃음> 혹시 남자들이 다 아이돌같은 생긴 건가요? 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다 TV로 한국사람들을 보잖아요. 다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아이돌같이 연예인처럼 생겼나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한국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어그다 어. 진짜... <웃음> 화... 아이돌이네요. 다아이돌네요 <웃음> <웃음> 가기 전에는 음. 남자들 다키 크는 줄았어요 음. 근데 마찬가지니까 좀다 아니었네요 음. 근데 평균적으로 좀큰편 아닌가요? 한국이? 네 평균은 아, 되게... 근데 기타가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한 번만 서봐요 <웃음> 잠깐만 앞머리 <이거, 웃음> 안 보여 지금 제가 봐봐요 봐봐요 지금 비슷 비슷해 저는 아 무서워 볼 <웃음> <웃음> 저는 얼굴이 얼굴이 안 보여. 키가 몇이라고요? 저는 173. <웃음> 와 진짜 뭐 이러니까 남자들이 작아 보이지. <웃음>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은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 많다. 이렇어 왜요? 저는 한국 갔을 때는 음. 뭐 뭐라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음. 다잘 다 알려줘요. 네다잘알려줘고 그리고 제가. 뭐 택시 탈 때도 기사님 저한테 뭐 어, 어디가 관광지다 이런 거 이런 거다 말해주고 근데 음. 타를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인가 봐요 왜냐면 제가 택시 했을때 어떻게 가는지 잘 몰랐는데 택시 아저씨가 오 이렇게 가까운데도 택시 타요 막 어때? 기분 나빴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근데 그 아저씨도 계속 아그래요그래요 저는 일단 이두 친구한테 마카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좀안 좋은 것도 있고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편에 이 친구들과 함께 마카오에 대해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